오! 어 미호야! 좀비가 나타났어! 아 좀비! 어 너무 좀비. 그래. 아, 좀비? 너무 무서워! 좀비 너무 무서워! 좀비처럼 생겨가지고 뭐가 무섭대! 어쨌든 미호야 이 좀비를 응. 피해서 우린 <웃음> 타워를 올라가야만 해 응. 올라가자! 도망쳐! <웃음> 이겨메! 어 여기에 대사가 써있어 이천 173년 어느날 어느날? 이거 스토리 점프 맵이야? 그런가봐 이 좀비들을 피해서 올라가는것 같은데 자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다 어어떤 어느 미래에 좀비들이 점령한거지 그치 그치 자 그리고 쭉 올라가면 결국 생존자는 이곳에 있는 사람뿐. 우리였어, 생존자는. 근데 우리 줄밖에 안 살아남은 거야? 와, 근데 2173년이면 우리 몇 살이야? 음... 우리 100, 170살 아니야? 180살? 와. <웃음> 나 장수하네? 그러게, 장수하네, 우리. 좋아요. 어. <웃음> <웃음> 어, 다시 올라오면 어. 돼. 이게, <웃음> 공 끝에서 뛰어야 돼. 완전 끝에서. 자, 장애물들이 앞을 막아서는데 아 좀비들이 바이러스가 넘치 내가 느낌에 그런데 음... 같아 왼쪽 오 어? 어? 뭐야 이, 이번에 내가 맞춰볼게 오른쪽이다 오 어? 오른쪽이야 잠깐만 오른쪽 들어 맞췄어 우건 진짜 진짜 좋다 잠깐만 여기 뭐라 써있는데 방심은 금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가운데야 오 어? 어, 진짜 아, 뭐야? 진짜 가운데야! 아니 꼭 저런 거 써있으면 은 페이크가 있더라고 어 이제 보수가 됐네? 그럼 어. 파워를 얼마나 했는데 어! 어! 어, 어 됐다 좀 아프다 피해복하고 와 여기 엄청 높다 조심히 올라가야 돼 엄청 높아 약간 무서워 높으니까 그니까 오! 어, 됐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 거예요 뭘 기억해야 되는 거지? 세? 일단 올라가 보자. 와 흔들흔들거려. 조심해 좀비가 흔드는 거야. <웃음> 좀비가 있어? <웃음> 좀비가 기 있어. 좀비한테 물리면 우리도 좀비되는 거 알지? 흡. 음, 나 절대 되지 않을 거야. 어? 아오 네. 떨어질 뻔했어. 와! 떨어졌어? 오! 오 떨어질 뻔했어. 천천히 천천히 와. 아! <웃음> 기다리고 있을게. 빨리 와, 야. 그냥 죽어서 아, 와, 와 죽어서. 아 알았어 알았어. 음 기다리고 있을게. A few moments later. 거의 다 왔어. <웃음> 아, 오. 문제가 있다. 이 타워의 이름은 좀비 타워. 수박 타워. 수박 타워. 요즘에 <웃음> 수박이 맛있긴 한데 수박 타워 아닐까? 근데 여기 색깔이 좀 수박 같긴 해. 음. 나 일로 가야지. <웃음> 오다가 본 빨간 공의 개수는? 빨간 공? 저기 있어, 저기 있다. 둘, 넷, 다섯 개. 다섯 개다. 제작자의 나이는, 음, 음... 내가 볼 때는 14살이 아닐까? 어, 맞았다. 어. 이 블럭이 무슨 블럭일까요? 밟아보면 되지, 밟아보면 되지, 밟아보면 되지. 피가 닿는 거네. 아, 그렇네. 어어. 밟아보면 알... 아! <웃음> 미호야. 어떡해~~ 너 이것도 못 깨는 거 보니까 너 좀비한테 물렸구나. 그래서, 그래서 IQ가 없어진 거야. 분명히 해. 좀비들은 IQ가 없거든. 나 무회였어. 너한테 감염시키러 갈게. <웃음> 절대 못올것 같기도 한데. 어, 오, 어, 어, 떨어질 것 같은데. 철저히 어. 와. 와, 여기 또 미호가 못깰 만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회오리가 있다고? 회오리 나 요즘 회오리 잘해 오, 그래? 그럼 한번 구경을 해볼까요 여러분들? 여기서 기다려보도록 하죠 A few minutes later. 어, 미호야 왔구나! 음, 회오리는 식은 죽 먹기야! 회오리가 진짜 잘하는 거 맞아? 잘하잖아, 음. <웃음> <웃음> 봐봐 오, 잘하는데? 혜오이는좀 연습했어. 어, 뭐야? 난또 괜히 걱정했네. 오늘은 둘다 깨자고. 그래, 꼭 깨자. 우와. 후. 와. 우리 둘다 생존할 수 있겠지? 어? 어떻게 가는 거지? 어, 아. 근데, 근데 지금 보니까 하늘이 엄청 빨갛네? 이거 <웃음> 깨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우리 무서운데, 나? 하늘이랑 가까워지니까. 음, 아니야, 아니야. 타, 타. <웃음> 왜안 와? 아 너, <웃음> 내가 타서 아, 너밀지까봐 밀까봐? 어, 밀까 오케이 오케이. 음 다음 거 탈게. 먼저 가 있어. 금방 따라갈게. 구독. 조심. 조심. 아, 조심. 조심. 됐다. 스모인트 조심, 조심. 조심. 조심. 조심. 예. 예. 뭐야? 어려운 길과 쉬운 길 있는데 쉬운 길은 겁나 긴. 그리고 어려운 길은 겁나 짧대 우리 그럼 너가 쉬운 길로 가봐 내가 어려운 길로 가서 누가 더 빨리 도착하는지 내기하자 응 알았어 나는 어, 쉬운 길로 갈게 나 응? 출발 나 출발 어나 도착했어 어어 그... 어, 도착했네 쉬운 길한번 와봐 쉬운 길한번 와봐 그럴까? 한번 가볼까? 응. 자 겁나 김 가볼까요 쉬운 길한 번? 뭔데 쉬운 길 쉬운 길 만약 저길로 갔다면 날못 봤을 거야. 귀여운 개를 못 벌고 있군. ᄅ, ᄅ, 쿠쿠. 크 그... <웃음> 뭐야, 이거 엄청 쉽네, 뭐야. 아무것도 없어. 그래, 이게? <웃음> 빨판 오토 중한 개의 길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. 음, 그렇구나. 이네 개의 길중 하나가 길인 거지. 음, 느낌. 느낌 아... 있다. 오케이, 난 파란색. 나 파란색 먼저 가본다. 응. 음... 야 그 <웃음> 나, 이번에는, 음. 노란색. 노란색? <웃음> 내 퍼스널 컬러가 노란색이니까! 아닌가? 니 <웃음> 아니네, <웃음> 아니네. 아, 그러면은, 느낌 왔다. 좀비랑 어울리는 색깔은 초록색이야. 초록이지. 아, 그래, 맞아. 초록이랑 같은 둘다 가보자. 확실하니까. 오케이. 훅! 가자! 훅! 오! 오! 오! 역시! 자, 수많은 실험을 거쳐 여기까지 왔지만, 아직 남아있었다. <웃음> 있네? 또 있어? 또 있네 <듣기> 물타고 슈와 드디어 3스테이지인데 <듣기> 절반 도착이라고? 어 이거 점점 사라져 블록이 사라지는 아니고 투명해져 어 잠깐만 오고아 여기는 뭐 쉽죠? 축, 축, 축, 축, 축. 과연 <듣기> 우린 생존할 수 있을 것일까 괜찮할수 있지. 우리는 살아남았을 어, 거야. 어, 여기 조심. 빨라져. 빠진다, 빠진다. 조심. 어, 조심, 조심. 어, 그리고 여기 옆에 보고 가고. 어, 어, 오! 어, 나 이상해. 캐릭터가. 어, 빨리, 빨리 가. 빨리 가. 으... 빨리 가. 으..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, 아슬아슬했다. 빨간색 어. 밟으면 죽으니까 어? 조심. 으, 이거 뭐야. 으. 혹시 떨어진 거, 떨어졌니? 음아 <웃음> 그래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래 됐다. 먼저 가있어 후슈? 자 마지막에는 4스테이지인데요 스테이지가 추가의 기정이라고 하네요 아 클리어다 거의 끝이야? 음 여기가 끝 좋아요 자 수많은 시력을 거치고 결국 군인이 있는 안전한 곳으로 갈수 있게 되었다 음 자, 오케이, 이거 받고 가서, 길은 하나입니다. 따라가세요. 됐다. 어, 뭐야? 어, 뭐야? 어, 이거 뭐야? 군인. 벌 쓰는 중? 맞아? 벌 쓰는 중? 뭐지? 이쪽으로 가나면 되는 거 맞아. 비에 저기서 벌 주, 벌고 있고, 이거 뭐야? 이거 군인 있는 거 맞아? 오다가 본유비의몇 명? <웃음> 이거 아홉 명이지. 아홉 명. 9명.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<웃음> 어떻게 <웃음> 99,999명이야? 이겨봇! <웃음> 자, 어쨌든, 여러분들, 저희가, 군인 아저씨한테 왔는데요 좀비들은 생각보다 착했습니다 저희를 공격하지 않아요 <웃음> 아주 착한 아이들이었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해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시고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뭐야! 너 어떻게 입었어 저거! 난 군인 좀비 <웃음> 뒤에 있는 애! 뒤에 있는 애! 어 오, 없었어 오. 어쨌든 저희는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빙. 안녕